가난한 부부가 흉가로 이사를 했다 어렵게 구한 남편의 새 직장과도 거리가 가까웠고 애당초 그 집이 아니라면 그 돈으로 둘이 그만한 집을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둘은 기뻤다 여보,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서 좋은 곳으로 가자 그래요, 우리 여기서 새롭게 시작해요 어, 당신이 내 곁에 있으니까 힘이 나네 <웃음> 이사 1년 후 환자분께서는 조만간 앞이 안 보일 것입니다 여보, 어떡해? <웃음> 괜찮아, 내가 있잖아, 힘내 여자는 점점 눈이 나빠지더니 결국 실명하고야 말았다. 그리고 그때부터 밤이 되면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다. 여보, 자꾸 이상한 게 보여. 우리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. 내가 이상해진 거야? 무서워, 여보.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? 무서워하지마.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. 너무나 두려웠지만 남편은 항상 그녀의 곁에 있어 주었고, 그래서 견딜 수 있었다. 그리고 이사 2년이 되던 네 여보, 당신이... 당신이 보여... 갑자기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. <웃음>